반년구 시도를 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의 편리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침에 우리가 화장을 한다고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고 또 수영장에 물놀이를 갔는데 눈썹이 싹 지워져버리면 또민망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반영구를 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는 아무래도 반영구 시술 자체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가고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을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 가장 적절한 시기가 2, 3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소독된 장비를 사용하는가,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는가, 그리고 허가된 색소를 사용하는가 이세 가지를 꼽아봤을 었때 병원에서 반영구 시술하는 게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